여기가 풀빌라라는데 풀빛나 맞나 모르겠어요 막다 가려져 있고 해서 얼마나 고급진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 야 어떻게 이거? 오. 야 여기 안 돼, 하이형을 하이형 밖에 안돼 오케이 오케이, 리토로 리토로 왜 안가, 컴퓨 내가 밀어줄게 에딱 갖고 어 야. ở ngoài đó Dùi đùi đùi đùi đ đ m quá 비비큐 o r m o r BBQ. Major, Major. m a j o m I cannot upload the video, so um, where can I? If you are using the c o m p u o e r it's o a f the a h 그인데습니다다은 o p l a n 요 Ngon h m mhm mhm n h m mhm mhm mhm mhm mhm mhm mhm mhm mhm m h à mhm m à m mhm mhm mhm mhm mhm mhm mhm m h à mhm mhm mhm h m mhm mhm mhm mhm h m mhm mhm mhm mhm m h h à mhm mhm mhm mhm mhm m 젓고. 왜된 안에? 간양 양양 놀이 냥인가? 야, 간양. <웃음> 엠 5지야? 5. 언라인. 엠 모델. 모델. <웃음> 둘 다. 아니. <웃음> 아 얘네 김치 되게 좋아하는구나. 김치 좋아하네. 너희 베트남 젓김치. 김치. 응. 네. 음. 근데 베트남도 꼭 김치 있잖아. 꼭 어, 김치. Bất n g chị. m h Nhưng không ngon. k h ô n ngon. h n Hi bạn yêu. Hi ạ n Hi n u Hi b n g o i b n Hi b n 2, 3, u Hi bạn yêu. Hi y i n h ế b a n y u n Hi yêu. t y u ổ i À ạ n y u Hi b ạ y ê i b y ê Hi bạn yêu. Hi b n y Hi n y ê Hi n Hi m ạ n b n h n y b i b b b b i i i h h i h 1983. 너네 결혼 안해 개통. chưa à? chưa. chưa anh phải t h 야 k h 왜인데왜코 반차야? ú c h a mà ơi. Ừ. ừ Bột t h ằ n g k a m bao nhiêu tiền? ă n l á n xem ă n suy nghĩ là b á n h cuốn m 40 triệu 40 50, 50, 50 triệu chiều. Nhiều lâu ở x e